GTX는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를 말합니다. GTX는 ABCD 모두 4개의 노선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 중에 C노선은 경기북부 양주에서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남부 수원까지 약 74km를 오가는 노선으로 현재까지 양주덕정역, 의정부역, 광운대역, 양재역, 금정역, 수원역 등 모두 10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의 강력한 정차역 추가 요구에 의해 정부는 9월 중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추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에서는 GTX-C 노선의 정차역 추가를 위해 안양시와 의왕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연장선을 요구하는 화성과 오산, 평택이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 성사시키겠다는 목적을 함께하면서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경기채널에서는 안양시의 인더건역, 의왕시의 의왕역, 화성시의 병점역, 오산시의 오산역, 평택시의 지제역 등 지자체의 정차역 추가지역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안양의 인더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신호선의 인더건역 추가의 당위성은 다른 지자체의 당위성을 지배하고도 남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4호선만 지나가는 단일역이지만 향후 건설될 인덕원 동탄선과 월곶 판교 복선 전철노선의 정차역으로 확정되어 세개의 노선이 만나는 복합환승역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미 확정된 과천역에 비하면 오히려 환승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개의 노선이 만나는 인덕원역은 화성의 제2신도시 동탄과 시흥의 월곳에서도 인덕원역에서의 환승을 통해 보다 쉽게 서울 강남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즉 철도교통의 입지적 여건을 갖춘 인덕원역에 GTX 정차역이 들어서면 간선, 급행, 광역철도 간 체계적인 연계, 환승을 통한 광역교통망이 형성돼 철도 이용 요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곶 판교선, 인덕원 동탄선 이용 시 시흥시청역에서 인덕원역까지약 14분. 인덕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대략 30분이면 시흥시청에서 삼성까지 이동 가능하며 서판교에서도 인덕원까지약 9분, 삼성역까지 약 8분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수원 장안구청역에서 인덕원 급행으로 5분, 삼성역까지 8분으로 약 15분이면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인덕원역은 현재 이용중인 기존 4호선 라인을 공유하기에 상대적으로 환승이 수월하고 소요시간도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의 입지로 인해 인근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인구 유입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즉인덕원역을 단순 환승역이 아닌 경지 남부의 교통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덕원역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현재 확정된 정부과천청사역과 역간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정부가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은 4호선으로 한정거장 거리입니다. GTX 역간 거리가 너무 짧아 오히려 GTX 걸린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인덕원역은 GTX 정차역으로 확정된 금정역과는 불과 5.4km에 불과하고 정부가천청사역과는 4km로 급행열차 속도인 시속 110km를 맞추기 어렵고 새로운 직선 출도와 역사를 신축할 경우 비용이 급증할 수 있어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GTX는 지하철과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새로이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덕원역의 정차역 추가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안양시가 요청한 인덕원역 신설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배제한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이유로 밝혔지만 인덕원역을 요구하는 안양시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 민원까지 넣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달 남은 최종 보고서에는 인덕원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안양시민의 의지가 담겨질지 주목되는 지금입니다. KMB 경기채널 조정호입니다.